어휴, 우리 귀여운 망고 맛있게 먹으렴. 음 역시 강아지는 귀여워. 그나저나 너희들 어디 간다고 해제? 아 저희 요 앞에 오선도 호텔 숙박권이 생겼어요. 나 어, 그래 그래 조심히 다녀오고 우리 망고는 걱정하지 마렴. 음, 음, 음.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만의 호캉스예요, 여보.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여행이랗니? 너무 신나! 아, 거기 수영장도 있다고 했지? 나 오랜만에 비키니도 입고 기분 내볼 거야! 아이, 엄마, 아이, 연세도 있으신데 아이, 수영장에서 오겹상 막 출렁출렁거리면서 비키니 입으시면요 아이, 제 눈이 막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제 눈도 생각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야 그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안녕! 아빠! 나 다리 아파 못 봐줘! 조금만 더 힘내 우리 집 근처라고 해서 걸어가면 금방 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뭐네? 그러게 어? 저거 봐! 고양이야 고양이! 와... 엄청 귀엽네? 야옹 야옹 어마 진짜네. 냥냥 너무 고양이가 아니잖아. 하나도 안 귀여워. 하나도다 고양이가 이 높은 단장위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점프력이 엄청 대단한 것 같아요. 와. 귀엽다 귀여워. 와. 지금은 주변을 살펴보고 있어요. 나오 음, 음, 나도 살펴보는 중 나도 귀엽지 내가 잘못생긴 니야 좀 귀여운데 고양이들은 참 부럽다 학교도 안 가고 매일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또 귀여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겠지 아휴 먹을 거 걱정도 없이 탱작탱작 놀수 있다니 나도 고양이 어디서 저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게 고양이들은 그 회사도 안 가겠지 매일이 후가고 <웃음> <웃음> 아유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가능하다 어? 에? 고양이가 말을 했어 어? 내가 잘못 들었나? 나도 들었는데 나도 나네들 고양이가 되게 해주겠다 지금 라인 right 나우 어? 양이면 난좀 귀엽게 부탁할게 음 고양이나 대라 냥. 옹 어... 어... 이게... 무슨 일이냐옹? 냥. 왜 말까 봐야 냐옹이 묻지? 어? 어? 내가... 고양이가 돼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옹? 난좀 귀엽게 생겼다옹 어, 캡치다옹? 진짜? 엄마 배 이거 봐라, 슈퍼 점프다옹 음? 아아! 프다옹난 고양이가 티기 싫다옹 오급 호텔 수영장에 가서 비키니를 입고 여우를 지게 된다 어, 여보 고양이는 물 싫어한다 나 이런 꼴로는 호텔에 못갔나 내 오사쿠 호텔 꼭 가야 한다고! 그 이상한 말하는 고양이를 찾아서 다시 인간들로 되돌려달라고 하자! 음. 나, 큐티 고양이다 음? 음. 일단은... 이쪽에서 다른 곳에 가잖나옹 음. 집에 돌아가잖나옹 뭔가 여기... 싸늘하지 않냐옹? 아빠, 우리 주변에 고양이들이 엄청 많아요! 네, 다 뭐지? 여긴 우리 영역이다옹 나는 처음 보는 고양이들인데 여기는 무슨 일이지? 우리 구역의 쓰레기통을 훔치러 온 거냐옹? 냐옹? 우리 인간이다옹? 지금까지 들었던 양소리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양소리군내 발톱에 갈기갈기 찢어지기 싫으면 우리 영역에서 썩 꺼져라옹! 고양아 나 귀엽지? 큐터큐터 블링블링 곤듀님 나 냐옹냐옹 정말 짜증나는 건 얘들아 총공격이다! 어? 얘들아 도망쳐! 냐옹냐옹냐옹냐옹 냐옹! 냐옹! 냐옹! 냐옹! 냐옹! 냐옹! 냐옹! 도망가자 냐옹 한 번만 더 보이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옹! <웃음> <웃음> 한 번만 기다려 주세요. 냥. 그럴까? 그 대신 나 대신 일하나 해주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냥. 냥. 리아는 무사하겠죠, 뭐 냥? 리안은 내네 아들이니까 냥잘 생존할 거야. 일단 배가 고프니까 우리 집 가서 속에서좀뭘 먹자 냐옹 냐옹 냐 망고야 나야 엄마 엄마 냐옹 망고가 아무래도 고양이 언어를 못 듣나 봤냐옹 아.. 졸려 여기 포근하다 여기서 살아야지 1층에는 망고가 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더 냐옹 냐옹 알았다 냐옹 고양이는 점프하기 좋으니까 야옹오 망거야안 돼! 안 돼! <웃음> 이 고양이들은 뭐지? 뭐 어떻게 들어온 거야? 꼬라지들을 보니 불쌍한 길고양이들이구만! 배고프지? 자 여기 사료랑 물이란다! 맛있게 먹으렴! 오, 사료를 보니까 갑자기 군침이 싹? 내가 진짜 고양이가 되게 됐나 봐나? 먹어야겠다! 맛있다! <웃음> 먹는 모습이 아주 귀엽구만 어디 좀 쓰다듬어 볼까? 이리 와봐 những... 어주니 기분이 이상해지 기분이 글구. 너무 기분이 좋 genre. 기분이 너무 좋다 다 기분이 너무 좋다 야옹 저기서 생선 좀 줘봐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알겠다 음, 오늘도 음, 싱싱하구만 <êmement podemos play a Wolverine> <gets WY> 으음 으음 음. 음, 이게 뭔 소리지 으아 어! 왜 도둑관이 녀석 여태까지 생선대로 정한게 너로 그래 너잘 걸렸다 아주 아주 흠심 혼내줄거야 으아이 음, 잘 잤다 벌써 밤이 늦었네 얼른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뭐야 길고양이잖아 다음부턴 조심하렴 아, 뭐, 완전 품질합니다옹날내주인으 네. 삼겠다옹 <웃음> 드디어 집으로 왔네 어? 뭐야? 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라온 거야? 어쩔 수 없네 아유 귀여워라 아유 귀여워라 야옹 캐캐 하찮은 인간들 고양이의 삶이 많이 힘든 걸알겠죄 다시는 고양이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마라 다시 인간으로 들어와라디럭스 본부 이 도둑 고양이 녀석, 넌안 되겠어? 이채여에 뭐야? 고양이가 인간으로 됐잖아. 그로 이렇게 못생겼어. 이게... 결승스요. 이 녀석, 나를 괴롭혔겠다. 어이달라냐 그냥... 잖아 아유, 겨울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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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고기, 사왔어요아야 뭐야? 고양이는 어디 가고 여행간다는 부부가 여기서 자고 있지 n n 고 n nan, nan, nan, nan, nan, nan, nan, nan, nan, n 다음부턴 다른 모양이 괴롭히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웃음>